그제있맛 e u t 아 이러고 로컬러 나오네. 어, 근데 이러면 죽었죠. 안녕 템프 시롤 이 맛이지. 어, 이게 기사지. 아, 이걸 감히 베제를 때려? 아, 제 정리할 게 없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. 달패치최영이패드 없음. 오케이, 이거 간다. 오케이, 어. 시겠는데? 미쳤죠? 허, 이거 죽을 수가 있나? 죽을 수 없지 않나? 뭘 줄게 내가. One, two, 데미지, 13 데미지, 49 데미지까지 나오죠. o 전주 허어어 이..이..아 못아 근데 이거 중매 쳐주나? 진짜야? 오 와! 와 이거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? 와! 어, <웃음> 미쳤다 이거. 아니, 감동적인데 굉장히 이펙트가 와, 이거는 이거 레전드다. 이거 진짜 재밌는데? 이걸로 다음번 비벼. 좋아요. 아, 너무 아프다. 진짜 이것도 무시해? 야. 너 배부른 거 아니야? 너? 뭐? 휴. 휴. 휴. 휴. 휴. 하하하하. <웃음> 작게 됐다, 진짜. 아. 은폐 한 장은 써주지. 은폐 한장 안 써주는 건 조금 그렇다 이런 거를 동전동전하고 맘가하고 사기로 뽑으면 된다고 알취 떠버리고. 써버리고 써버리고 써버리고 이통을할 바에, 이통을할 바에 차라리 저는 이런 거 내고. 여기까지 하고 비통 쓸만해 와우 지리긴 하네요 <웃음> 지리긴 하네요 막을 수 있나 이거? 아니 좋아 요 좋아 붙이면 돼 야, 뭐, 잠깐만 붙여 붙여 붙여 잠깐만요 자 유튜브 가 각, 썸네일 각딱 찍어주고 엇 좋았다 좋았다 썸네일각까지 뽑아버린 아이, 아이 고맙다. 아 고맙다야 아 썸네일각까지 뽑았다 너 때문에